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여의정구입니다 이제는 필수가 되어버린 모바일 게임의 자동전투 그만큼 자동전투가 없는 게임은 이제 찾아보기 힘든데요 하지만 그런 시장 속에서 수동 전투를 도입한 게임들은 우리는 자동 전투의 메리트를 버려도 될 만큼의 재미를 가졌다 라고 자부한 게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x2 이클립스라는 게임도 이런 느낌을 풍기고 있습니다 보통 자동 게임들을 보면 우리가 시스템을 이렇게 잘 만들었다 라면서 초반에는 이런저런 수동 시스템을 선보이지만 결국 특정 이상 스테이지를 진입하게 되면 후반은 그냥 자동만 돌리게 되는 구조인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 게임은 조금 독특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스테이지는 첫 진입시엔 수동으로 클리어를 진행해야 하고 한번 클리어를 마친 스테이지는 자동으로 클리어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냥 기믹 약간 섞은 게임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전투를 조금 더 살펴보면 좀 흥미롭습니다 이 게임은 rpg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로그라이크 시스템의 일부를 차용하였습니다 매 던전의 스테이지는 블록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방을 클리어해야 다음 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기본 스테이지가 모여 하나의 층을 이루고 플레이어들은 이 여러 층을 계속해서 클리어어가며 최종적으로 마지막 층에 있는 보스까지 도달하는 로그라이크 형태의 스테이지 구성을 가지고 있죠 더불어서 스테이지를 넘어갈 때나 특별한 상자가 숨어있는 방을 지나갈 때마다 특성들을 획득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해당 던전을 클리어할 때만 획득할 수 있는 일시적인 특성들입니다. 플레이어들은 맵마다 등장하거나 일회성 재화로 웹에 숨어있는 상점 에서 구입할 수 있는 특성들을 맞춰 로그라이크와 비슷한 느낌의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로그라이크 게임처럼 극단적으로 게임의 플레이가 변하진 않습니다 말이 좋아 이렇게 포장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rpg의 형태를 따라가는 게임이라 사용하는 캐릭터의 육성 여부와 성능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맵에서 등장하는 특성들도 게임의 플레이가 변화하는건 크게 없고 능력치를 올려주는게 전부라 그렇게 막 로그라이크 게임을 한다 라는 느낌은 들지 않더군요 그냥 rpg인데 로그라이크를 곁들인 그런 느낌이랄까 하지만 그런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게임의 플레이는 꽤나 괜찮습니다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3명의 유닛을 동시에 돌릴 수 있는데 메인 캐릭터는 직접 조종을 해줘야 하고 나머지 두명의 캐릭터는 자동 전투를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중간중간에 캐릭터를 스위칭할 수 있어 플레이어가 상황에 맞춰 여러 방면으로 이용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범위는 좁지만 강력한 공격을 하는 유닛을 사용하게 되면 동료로 적들을 모아 놓은 cc기를 가진 유닛을 같이 보내서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보스 전용 유닛을 들고 가서 보스방에서 스위칭을 하고 플레이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즉 캐릭터의 개별 성능도 중요하지만 여러가지 콤보에 의한 시너지나 상성을 고려해서 합을 짜게 된다면 어려운 스테이지라도 조합과 컨트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육성 요소들은 다른 게임과 크게 차별화된 부분을 느끼기 힘듭니다. 그냥 캐릭터 레벨업 시키고 별올리고 뽑기하고 무기 강화시키고 이거저거 받고 조합해서 짜잔 하고 전투력을 올리는 그런거죠. 그런데 조금 독특한 점이 있다면 캐릭터들과 상호작용을 미연시와 비슷할 정도로 넣어놓았습니다 메인화면에서 터치해서 상호작용 하는 것은 물론 흥 누나 침 뱉어주세요 친밀도를 올릴 때마다 캐릭터의 새로운 개인정보들이 해금됩니다 뿐만 아니라 캐릭터들의 대사 그리고 대화까지 해금시킬 수 있죠 이 친밀도를 올리기 위해 선물을 주는 방법도 존재하지만 우리 누나들이 올려놓은 소원을 들어줘서 친밀도를 올릴 수도 있으며 채팅을 나누듯이 이런 식으로도 대화가 가능해 각 캐릭터들에게 좀더 애착이 잘 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쵸 누나? 기분 별로니까 얘기하기 싫어 음 미안 이걸 그냥 단순히 재미요소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진행이 가능한 컨텐츠를 얼락하는 데에도 사용되어 단순히 재미요소 이상으로 신경을 써서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밖에 자잘하게 좋았던 점은 점심을 나가서 먹을것 같지 않은 딱 깔끔한 ui라는 것도 차밍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게임이 가장 매력적인 이유는 우리 눈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